내가 솔직히 스콜라 까진데 게임이라고 치는데 와이 쓰레기들 진짜 이건 진짜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. 그 사실상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뭐야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어? 이거 많아 올라간다. 이건 뭐지? 이건 복합으로 올라가는 건가? 아 잠깐만요. 근데 색깔이 영. <웃음> 자, 그래서 오 열린다. 드디어 열리네 이거. 어? 아 여기구나. 얘가 나름 쇼컷도 있었네요. 아이고. 어 스타키다. 아니 이 녀석 여기 있었구만. 드디어 스타키 찾았다.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나왔네. 아내 이걸 왜안 갔을까 진짜. 어 이렇게. 키를 꽂은 자리에서 요거를, 이걸 사용하려면 스타키 쪽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참 사람 야박한 게 키를 빨리 먹었으면 지금까지 이제 못 먹었던 아이템 다 먹었을 텐데 어, 사실상 제가 늦게 발견한 게 제가 잘못이죠 오우 음. 오우 오. <웃음> 어? <웃음> 뭐지? 아 뭔가 공격을 하나 보다 뭔가 공격을 하나봐요 아나이 자식들 <웃음> 여기 있었구만 어? 여기 있었어? 야 많이 아이씨 야 그만해 그만해 아나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무서 이거 설마 잠겨 아, 아. 좀 이해가 안 돼요 열쇠도 참 웃긴 게 거의 뭐 제가 길을 잘못 찾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계속 이제 한 맵에서 이제 상자를 먹으려고 하면은 잠겨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후반쯤 에 열쇠를 얻거든요 그러면은 맵을 또 돌아다녀야 돼 <웃음> 상자 먹으려고 돌아볼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냥 그냥 주면 안 되나? 안돼안돼좀 <웃음> 드는 생각인데 아니 그냥 주기 싫어가지고 안 입고 다니면또 죽는 거 아니야 가다가 <웃음> 와이 쓰레기같은... <웃음> 어? 와 게임 멈췄어 <웃음> 게임 멈췄어 와다 시켜야돼 그럼 저기서 죽을 때마다 다 시켜야되네 잘 알아두세요 <웃음> 야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이유가 있었구만 큰그림 역시 프롬이다이단계 <웃음> 게임 <웃음> 내가 솔직히 스콜라 까진데 게임이라고 치는데 이건 진짜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<웃음> 그사실상 됐스 어 잠깐만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와이 쓰레기들 진짜 <웃음> 못 배치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진짜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한게 다행이지 셀님이 보시기에 이 게임이 낫나요? 스콜라가 낫나요? 차라리 스콜라를 낫니라 스콜라는 게임이라니까 <웃음> 그래도 내가 말했잖아 스콜라는 그래도 게임이라고 스콜라한테 사과해 그말할 거면은 스콜라한테 사과해라 진짜? 아, 뭔가 마법이 있는 건가? 아니잖아. <웃음> 아니잖아. 와, 공룡 있어요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야, 이젠 하나하나 공룡이 나오냐, 이제? 어? 감사합니다. 딱 봐도 가보시겠죠? Deep Dark 어? 뭐야 이거? 설마 이거 착용을 하면 어두워지는 거야? 시야가? 뭐... 잠깐 만요 방어력이 좋을 수도 있어, 이게. 방어력이 좋을 수 있어. 이거 한번 맞아봐야 돼, 요 내가. 맞아봐야 알아, 이거는. 비슷한 거 같은데? 그냥저냥 하거든요? 그냥저냥해. 뭐 하자는 거야, 이거? 아, 씨 뭐야 이거? 얘는 뭔가 달라 보이죠? 좀 지겹게 때릴까? It's time to stop! 와 진짜 이따 안 죽지? 안 되는데? 안 되는데요? 오래 걸리니까 빨리 돌리도록 게요아 그러니까 저거 보스를 잡긴 잡나봐요. 계속 의심을 했어요. 아니,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릴지 했는데 그냥 오래 걸리는 것뿐이었어 진짜로. 어어 어, 죽었다. 와. 나가다 사네.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냥? <웃음> 어, <어우>, 힘들어 씨. 아. <웃음> <웃음>